아펠리오스가 너프를 그래, 넣었고 그래, 데미지적인 너프고 그리고 드레이븐의 궁이 조금 더세졌다 많이 세졌죠가 공격력의 150%까지 보면은 40%니까 어... Q 좀개수 데미지 올라왔고 W 데미지 올라왔고 방어력과 공격력이 올라왔고 픽스가 버프 데미지 너프 살짝 조정 티아나는 조정이라고 봐야되죠? 이건 뭐 안쓰는 챔프 시각 패치 트런들 버프지만 글쎄, 탑에 나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직스가 버프를 받았네요 음, 열심히좀더 올라갔고 까리도 없고 별명도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다 이번, 이번 패치에서 볼만한 게 없네요 이번이 아니었네 이번인 줄 알았는데 아, 아칼리 절단나는 거 아직도 안 났어 아칼리 언제 절단나는 거야 단판 KDA 1000 천... 곱하기 천? 뭐, 나야, 뭐, 저야, 뭐, 언제든 환영이죠. 그런 거라면. 예를 들어, 지금이, 다섯 가니까, 2죠. 2니까, 2,000원. 좀 짠데? 어, 퍼펙이면 5만원? 콜? 칼? 그냥 아예 한, 100. KD 1 100? 100점 한 만들어보자, 그냥. 어? 그럼, KD 곱하기 5,000하고, 퍼펙하면 1 0만 하자고요. 아, 또, 사이다의 영상 많은거 바로 지금 입금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꽉. 근데 그거 감당 가능해요? 나 KDA 되게 높은 유저야 나 KDA 되게 높은 유저야 아뭔 소리야 형, 나, 형들 나 KDA 지르게 만들어볼게 한번 느낌게 KDA 4만 만들어도 이득 아니냐고요? 4만이요? 4만이면 2억이야? 와우 10점만 찍어보자 한번614 이정도 어? <웃음>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614는? 아니면 좀더 가서 119 행복해로 아니라 이런거는 예견! 예지! 예상하다! 어? 미션 유튜브각 오케이! 단판 클레드 밴이라고? 형들 그럼 더 이득이야 나 솔직히 클레드하면 k d 많이 안 나오는데 딴 챔프하면 엄청 잘 나와 전혀 아니네? 와우 진짜 뭐야 진짜 클레드 밴이잖아 이거 아 이거 뭐야 랭가 제주도 롤체 챌린저 있다고요? 아 롤체 티어랑 그 협곡 티어랑 비비는 거 솔직히 좀 불쾌합니다 근본이 있는데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그냥 그런거 아니야 나는 롤 마스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메이플 만렙 가져오는 거 아니야 엄마의왜 그러더라고 아저그 노래 좋아해요 오직 결정과 패킷만으로 내린 결정 중에 이게 왜 내가 이걸 왜하냐면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 노래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 한번 불러주려고 열심히 들었죠 어 10만원 받을 됐어 아 뭐야 아탑 이런거 가져온다니까 이런거 삭지 소나기 아 벌써 100점 도망갔다 어? 촛, 촛, 촛, 촛, 촛. 봐봐 야 봤지? 지렸지? 이게 바퀴벌레 쫓는 약간 그런 의식이라니까? 이렇게? 촛, 촛, 촛, 촛 하면은 바퀴벌레가 나와요 스킨도 바퀴벌레같이 생겼잖아 이거 챔프 어디갔어? 구해좀춤 한번 쳐주고 어. 뭐야 왜님 섬은 이래? 어니날리선 넘었다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정신차려 이번판 미션이라고 아싸 게이드 그리고 약간 요런식 부채골쓸때 맞큐로 반응해주는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진짜 어려워요 <웃음> 아 맞으면 안되는데 아아야 아! 3인이면 죽어주면 하지 아 큐맞았으면 미쳤는데 이거 아또 왔어? 오바지 또 맞아. 아, 진짜. 아, 나 이거 KDA, 그건데. 미션인데, 아. 버스의 맹세 가면 k d 잘 오르겠지? 하지만 그런 짓 하면은, 사이드 개발리겠죠. 뭐, 1점, 1점은 챙길라나? 딱그보다 게임 이길 수 있을까? 어, 상태 바텀이 망했네. 아. 아. 아, 아, 야나 왔는데 한진만요사랑해요아 <목소리도> 좋아요. 나 이쪽. 오얘안 무리했다. 잠깐. 아 저는 궁만 쓰고 어시만 챙겨가는 양아치 플레드 한번 할게요. 여기 위치 좋다. 약간 살짝 마음에 드는데 여기 딱 좋은 거 같은데 너무 궁것 같기도 하고. 난 남펴야지 어씨 마구 줘 어씨 너무 나가, 아 어씨 아 지금 조금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러면 어씨 안들어오잖아 아, 이런 어씨 안 들어오잖아. 아, 어씨 아니만요. 고마워요. 가는 중, 어씨 주세요. 어씨 주세요. 아, 일단 하나 날아갔어. 아, 두개 날아갔어. 어씨 주세요. 어씨 주세요. 얘도 죽여주세요. 어, 이거 밖에 못 먹는다고. 2.75점, 2.75파기 5천하면은... 아, 안마우마 너. 다음 미션, 킬러쉬, 5,000, 마이너스, 마이너스 5 0 0이요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목소년단> <목소년단> 아, 근 형들, 우리 방송에 대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학교 가면 사실, 진짜로, 별일 없어요. 진짜,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없어요. 진짜, 좁도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거시기도 없어요. 아, 이것도 아닌데? 어. 아 이것도 아닌데 아, 음경 공인풀린 주둥이 가자고? 아, 안돼 우리 형또 실망해가지고 팔로우 다 뺀다고 진짜 한 매운맛 보여주려면은 만우전을 할게 게이드 잠수다 잠수하이 잠아잠아 잠오냐고 잠오냐? 게이드 저는 도란마프이기 때문에 피 엄청 잘 찾죠 여긴가? 아 완벽하죠 거리재기 완벽 어데저 사람도 잘했다 아너 포션 먹었안 아, 먹었네? 뒷먹니? 죽나? 안죽네? 에이 한대나 더 칠걸 살려난는데 죽네 하지만 미니언 길막 살았는데? 이제 바보? 아니 왜님미2빔 여기 우주 혹시 개그맨? 혹시 개콘, 개콘 유망주? 안녕 다시뿌리죠이 친구 아 승전모 아까비 승전모 승전모 터졌으면 이거 잡았는데 좀더 빠져라 와 뭐야 이거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여기 떴다 할만한데 오히려 좋은데? <웃음> 개이다. 좋아요, 좋아요. 와이 친구 뭐야 템 레전드네 와, 나 처음 봐나 이거 롤 10년 하면서 처음 봐롤한 진짜 10, 10년 하면서 이거 처음 봐 이런 템트는 처음 본다 진짜 저거 던질때 가는거 아니에요? 어어, 자르반 왔어, 니. 네. 딱 봐도 이거. 자르반 너 왔어, 딱 봐도 이거. 이러면, 자르반이 윗바위계를 탐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요런 게 이제, 음, 마지컬. 요런 게 약간 살아가는 방식. 이 남자의 살아가는 방식. 3단 다이브? 3단 다이브? 반치. 아니 근데 KDA가 왜 이렇게 많아? 이만? 아이고 뭔데? 되게 좋은데? 와. 어라? 와. 어! 야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미드야. 미드야, 미드 큰일 미드 미드 미드 큰일남 미드 큰일났다 오빠 아잘못고 왔는데 이러면 여기서 하자 할거면 아 아, ᄌ 됐다며. 아, 와. 여기까지만. 더 하면 우리가 죽어. 더 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뭐지? 방금 내가 걸본 걸까? 아, 어... 근데 내가 못해서 이건 뭐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우리 팀 내가 못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어? 미안하다